네. 네, 네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고 네. 그래 처음에, 이라고. 네! 일하고 네! 자, 배쓰기에서, 일복제가 네. 돼가지고, 이렇게 사가 돼. 오! 네. 가다가, 말기에서, 예. 해포질이 나눠지니까. 어, 핵이, 핵이 두 개가 되는 거군요. 네. 음.